네, 안녕하세요. 보안 포이트 조정화입니다. 어, 번 시간에는 제가 IT 공부를 하는데 또 보안에도 도움을 되는 그런 트렌드 책을 몇 권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맘때쯤 지금 좀 시간이 뭐더 지났지만 10월달 정도부터 어떤 이제 트렌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지금 이제 트렌드, 트렌드라고 이게 검색을 하는데 제가 잘못 검색했네요. 이게 트렌드. 트렌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유명한 뭐 트렌드 책뭐 김남도 교수님이 쓰신 트렌드 코리아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던 트렌드 책이죠. 뭐 저도 이거를 뭐 즐겨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 T 에 관련된 것들도 요즘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다른 이제 경제나 아니면 인문과 관련된 그런 트렌드 경, 그런 것들보다도 조금 순위는 예 밖으로 나가 있죠. 그래서 디지털 트렌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뒤에 보면은 IT에 관련된 트렌드, 모바일 트렌드. 저도 이제 모바일 트렌드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어, 이런 책들이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어, 저도 요만 때쯤에는 이제 트렌드 책을 좀몇권을 사서 이게 읽습니다.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더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어, 리디북스, 전 전자책을 즐겨보는데, 리디북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러 트렌드 책들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며칠 동안 좀 읽었던 책 중에서 좀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2019년 ict 트렌드라는 요 책이 있습니다 요거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5g 앞으로 다가올 그 5g 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다른 트렌드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제 주제를 뭐한 10개, 이렇게 크게 10개 정도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요 책도 이제 주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중점이 되는 것들은 이제 역시나 5G겠죠. 어, 저도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특강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특강도 많이 가요. 거의 다 대부분 진로 특강을 좀 많이 갑니다. 어, 이번 달에는 진로 특강을 한 여섯 군데 정도 간것 같은데, 어, 이 진로 특강을 갈 때, 이제 그 친구들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 보안 쪽에 대한 어떤 기술, 진로 그런 게 있지만, 제일 먼저 저는 이야기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5G에 대 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냐면은 앞으로 다가올 거잖아요. 이게 금방, 예, 지금 현재 12월 정도부터 이제 뭐 상용화된다. 원래는 내년에 상용화됐는데 12월부터 이제 상용화된다라고 이게 목표를 잡고, 어,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5G가 다가옴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패턴들이 많이 바뀔 거란 말이죠. 어, IoT 기반의 IoT 기반의 그런 기기들도 어, 내 우리 집에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면 IoT들이 기기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그 위에 올라가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 모바일 모바일을 통한 그런 서비스들과 그다음에 이제 보안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IT 보안 쪽이나 아니면 IT 쪽 이제 뭐 개발자로 이제 진로를 선택한 친구들한테는 이 5G에 맞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올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 특히 I T 보안 같은 거 저는 이제 모이킹 쪽으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또 모이킹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이킹에서도 이런 I O T 쪽이나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V R 세상, A R V R 쪽에 있는 세상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단어들 계속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 대상으로 이제 모이킹을 진행을 하게 될 거란 거죠. 그럼 이제 미리 알아야죠. 이 세상이 언제 올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기술들이 올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 이것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부분들 같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5G에 대해 5G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 우리가 이런 세상 에올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어, 그런 자료들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하시면은 앞으로 어, 학습하는데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이런 세상들이 오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어, 단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마존 미래전략 2020이라는 전략인데 어, 이책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아마존인 세계 최고죠. 세계 최강이죠. 지금 회사가요. 뭐 거의 세계 최강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희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드론 택배도 그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쇼핑몰에 대한 AI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프, 그 다음에 오프라인이던 온라인이던 예 그런 상점을 예, 하고 있는 아마존이 지금 현재 아마 저희 미래를 아마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이미 기술들은 다 지금 현재 적용을 해가지고 예.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그런 데에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존이 입점을 한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변화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인 편의점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내놓고 있는 어, 그런 아마존 에코 같은 경우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계속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스트림이나 그런 것들도 지금 뭐 넷플릭스하고 같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또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이제 우주여행이든 뭐, 음, 꿈이 만만치가 않죠. <웃음> 꿈이 엄청나게 크죠. 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한테 다가올 그런 미래인데, 그것들을 한 눈에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 웹서비, 그 아마존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어,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중에서 하나하나 떼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뭐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앞에서 배웠던 아 이런 기술들이 이런 기술들이 아마존 쪽에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추가적으로 네, 추가적으로 저는 요 책을 이번 연도에는 조금 선택을 했는데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이제 책입니다. 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작은 벤처 기업들이나 아니면 여러 성공했던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로 비즈니스를 어, 생겼을까 비즈니스를 세상에 들어갔을까 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글로 보면 글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 뭐 이런 것들도 다 글로 돼 있거든요. 사실 이 사진이 거의 없어요. 사진이 거의 없는데 요 책은 이제 사진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들 어떤 비즈니스 127명의 뭐 현지 무역관이 찾아내는 46가지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이제 와 어떻게 앱들을 만들면 되고 어떻게 앞으로 좀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정말 뜨고 있구나 이런 용어들 사실 저도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it 쪽에만 너무 치중한 기술을 치중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 많은 책들을 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어 용어들이 많이 어려운 것들이 있고 또 제가 외쳐보지 못했던 그런 분야들이었기 었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겠지만은 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전부터 나왔던 트렌드 책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책도 이제 계속 몇년 몇 동안 이제 나왔던 책이지만은 어, 그림이 우선 많다는 거, 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IT 사람들, 공부하는 분들은 그림, 글보다는 그림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요 책이 조금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보안 쪽을 하다 보니까, 음, 너무 이제, 뭐,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너무 기술적인 부분들만 계속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기술적이란 것은 IT 보안에 필요한 그런 해킹 기술이나 너무 겉쪽으로 보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거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특히 학생분들 이렇게 진로학는분들 이제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시고 이제 자기가 어느 쪽 분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무기를 가지면 좋을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공부들을 하면 좋을지 어떤 게 이제 보안 쪽으로 더 필요할지 어떤 사업들이 뭐 이렇게 뜰 거란 것은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세상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분야를 좀더더 더 집중적으로 하면 공부를 하면 더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어, 생각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